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서 11년째 상담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송가임 공부장입니다. 3개월 전에 쌍꺼풀 재수술하고 아큐 리프팅 두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재수술을 제가 받은 이유는 사진을 찍으면 제가 눈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눈꺼풀이 처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꺼풀 처진걸 개선하기 위해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큐리프팅 수술도 받았는데요. 살짝 고개를 내리면 여기 턱밑 이중 턱살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이태원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이태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던 이유는 딱세 가지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안전하다. 두 번째, 수술 결과가 좋다 세 번째, 수술 만족도 때문에 재방문 고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다가 저도 이태원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반응들이 너뭐 했어? 너턱뭐 했지? 너눈뭐 했어? 언니 나눈 했잖아 언니 나앞 피했잖아 라고 자랑하고 왔어요 왜? 제가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페이스라인 성형과에 놀러 오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